살이 빠져도 턱이 너무 심하고 코는 뭉툭하고 턱은 이제 옆에서 누가 사진 찍어주면 은어너턱 두꺼비 같아 이렇게 음. 많이 해가지고 이게 상처 많이 됐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수술을 하게 된 조아미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이마랑 턱 지방 이식을 하고 코수술 하고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게 됐어요 원래 평소에 이마도 납작하고 턱도 작고 코는 복코에 이중턱이 심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내일 수술할 생각이 엄청 떨리네요 그럼 내일 안녕하세요 하미예요 수술하고 부목된 지 4주차인데 붓기도 빨리 빠지고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너무 만족스럽네요 네, 이마랑 턱 지방 이식하고 이중턱 지방 흡입하고 코수술 했는데 다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선도 엄청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미예요. 구목된 지 6주차인데 시간 지날수록 계속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턱선은 계속 시간 지날수록 더 갸름해지고 코도 계속 다 자연스러워지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